Bye.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제가 매경 프랜차이즈 쇼에서 상담했던 구독자분 중에 한분이 세종시에서 라면 가게를 하시다가 지금 접으시고 청주로 와서 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하시는데 구독자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부분이 자리가 어떤지 컨셉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청주에 왔습니다 구독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가게 자리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게 자리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천주의 거기 맞는 형식을 딱 동네 장사고. 음 네. 일단 여기 상가 자리는 제가 봤으니까 네, 네. 디테일한 부분은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네. 영민 씨가 서른 하나 네. 몇살때 가서 아, 제가 스무 살 스무 살때등학교 졸업. 식도 안 끝내고 응. 그러니까 종업식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요리하는 거반대하셔고 음. 조금이라도 지하면못 가게 하실 거봐 약간 도망치듯이 다 음. 버렸어요 <웃음>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구나 원래는 네,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음. 아버지가 이제 저 골프 선수를 시켰었어요 음. 그때 이제 좀 아버지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골프 선수 시키셨는데 이게 제가 너무 적성에 안 맞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여기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반대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이랑 부산밖에 음. 없어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음. 게 맞는지 여쭤고그래가 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이제 몰래 부모님을 사귀갔죠 음. 네, 일본 유명한 대학교 간다고 네. 제가 막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일본 가가지고 뭐 음. 대학교 조사하고 음. 해가어머님은 아셨는데 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음. 그래 너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어학원 다니면서 혼자 몰래 요리학교 진학을 어. 준비를 했었어요. 10년? 그쵸. 10년 네. 정확하게 말하면 네. 10년 정도 한거네 네. 일본에서 5년 정도 했고 음. 그다음에 뭐 군대도 어. 그냥 장군치사병 가가지고 그냥 하고 음. 그걸 끝나고서는 또 바로 홍대 가서 이제 우동집에서 일하고 그래서 네. 한국에 와서는 바로 라면집 차렸고 음. 그쵸. 네. 어, 라면집 차려보니까 어때요? 네. 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제가... 부분이 힘든 는가 아... 너무... 다 너무 쉽게 시작한 거라서 매출은 딱당 나왔어요, 그냥. 그때도 어, 아르바이트 한 명만 쓰고 제가 요리를 다 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지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아. 접었으니까 망한 네. 거거든렇죠쵸 그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 항상 느끼는 건데, 장사 안 되고, 이게 뭔가 더 요리 쪽에 자절감 한번 느끼면은 요리의 요자도 보기가 싫어져요. 네. <웃음> 예, 요리 프로그램 뭐 방송에서 하는 것도 안 보게 되고 유튜브에서 뭐 요리 장사 이런 얘기가 나와도 안 보게 돼요 음. 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음. 생각을 하기 싫어서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냥 이러면 은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에 라는집화는 동기 형한테서 가서 얘기 나눠보고 하다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음. 예. 그때부터 지금은 계속 유튜브 창업 채널은 많이 봐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네. 그 요리하고 장사하고는 완전히 맞아요. 달라요. 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완전히 투여야 네. 요첫 번째 물어볼 게 있어요. 영민 네. 씨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처음에부터 생각했던 거는 큰돈을 벌어진 않고. 제가 좋아서 배우는 요리를 좀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음. 누구 밑에서 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메뉴도 짜고 제가 운영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라면집이죠 그런 케이스에 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알아주는 걸 위해 제가 너무 빨리 지쳐버리는 거죠. 그쵸? 네. 지쳐버리지. 네. 음,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상.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제첫가게예요 그거는 이제 초기 비용이 안 들고 그냥 저는 못 만들어가서 운영만 한 거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이 중간선을 지켜가면서 이거를 어디서 장사를 해야 될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이중간선 지켜가면서 해도 어디서 해야 될지도 약간 좀 고민도 되고. 즐기려고 네. 먼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시작한 거고 근데 아무리 즐겨도 까 먹으면서 즐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현실은. 네. 현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뭐돈 버는 게 있어야 즐거워지는 네. 거고 내가 여유로워야지 즐거워지는 건데 네. 그게 현실상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맞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네. 지치면 은다 꼴도 네. 보기 싫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자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음... 혼자 외롭게 해야 될거요 장사를. 네. 장사를 하면서 즐기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저기 장사를 하면 외로워질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네. 똑같은 네.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저기는 아니다. 원래는 지금 가장 합한 데는 윌영동이라는 곳인데, 음. 거기는 술장사야. 음. 네, 술집들이 엄청 모여있는 음. 새로 생긴 데인데, 음. 아파트도 다 새로 생기고, 음. 거기가 왜 뜨냐면은 이제 유흥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네. 꼭 청주에서만 해야 돼요? 꼭, 아니요, 꼭 청주는 아니에요. 음. 네, 일단 제가 청주 사람이다 보니까 음. 가장 잘하는 상권부터 찾아보다 해서 이제 청주를 찾아본 거거든요. 나는 솔직히 아까 그 자리는 하면 안되고 네. 하면 안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다 시피 네. 혼자 외로울 거예요 혼자서 거기서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네. 그러면 한이3년 혼자 까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본인 인생인데 이 3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두 번째 내가 질문한 거는 꼭 청주에서만 해야 되냐? 부모님하고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죠아 부모님이랑은 따로 살아 따로 살고? 네, 네. 그러면 뭐 서울 와도 상관없겠네요 그쵸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은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 컨트롤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어, 네, 네 아무래도 컨트롤을 해줄 수가 네, 없고 네. 세 번째 네. 지금 당장 본인 거를 오픈해야 되냐? 아, 장사를. 네. 아, 제 식당을요? 네. 그, 한 1, 2년 어. 기다려서 해도 되냐? 아니면은 그쵸. 지금 당장 하고 싶냐? 어, 그거는, 목장이라는건 네. 없어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뭐 당장 네. 돈을 크게 벌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건 없고, 음. 그냥 저는 장사를 빨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길게 하고 싶어요. 음. 네, 길게. 제 어차피 음.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음. 하고 유식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쉬자 이게 아니라 길게 하자 라는 마인드로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아까 그랬죠? 장사하고 요리하고는 네. 다르다 네. 근데 장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 장사를 한다 그래도 네.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할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요 누구인가? 인생에서 네. 반 이상의 사람이야. 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배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인도가 되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강남에서 네. 상담을 해서 직접 와서 봐주겠다. 네. 근데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리만 봐주면 되냐? 내가 자리만 네. 좋고 안 좋고 그걸 봐주는 게 낫겠냐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죠. 자리 봐준다고 해서 장사를 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를 내가 또 마련해준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웃음> 판단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청주의 돈가스집을 내가 만들어준다고 한들 할수 있을까 그 판단을 해봤고 네. 네. 돈가스집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나는 생각해본 거예요 컨셉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성공시키는 건 하면 별다리였고 뚝딱 그냥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야 더군다나 청주에서 서울까지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영민 씨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영민 씨가 10년 동안 또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의지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면 바로 차려서 본인 거를 만들고 싶은지 그게 강한지 음. 아니면 집에서 떨어져서도 문제가 없는지 떨어지는 거그게보존 음. 음. 계속 떨어져 살았었기 음. 때문에 네. 네. 일본에서도 음. 떨어져 살았고 성인 되고 나서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나는 그렇게 제약을 하고 싶어요 1, 2년 놓쳐진다고 그렇게 급할 건 없어요 뭐 힘들 건 없어요 네. 내 밑에 와서 장사를 좀 배우면서 그 이후에 일을 해봤는데 어? 이거 아니다. 네. 언제든 나가도 언제든 대표님 저는 제건 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언제든지 오케이 네. 할 테니까. 네. 네 일단은 배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밑에 들어와서 배우고. 어, 선뜻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는 크게 예상 못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자리 봐주시고 어떻다라는 말씀만 해주시고 갈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 하실 거같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니다 충분히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네. 나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네. 어, 내가 움직이줄 테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장사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음. 네, 억지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다시 좀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이영상은 어차피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네. 제가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지금 일부러 청주까지 왔어요 네. 제가 첫 번째 상담자였고 네. 그리고 제가 와서 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왔는데 솔직히 네. 저는 솔직히 한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네.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 저요? 아. 저.. <웃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냥 저는 장사는 입장에서 장사를 해봤던 입장에서 의심이 일단 많아요 이렇게 일단 선뜻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느끼는데 먼저 호의를 베푼 사람 때 의심을 먼저 하길 바라 하는 게 우선인데 저는 대표님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자리만 봐주신 것만 해도 시간을 엄청 투자하셔서 오신 거라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더 많이 만드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거 보고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주에 와서 갑자기 내가 구독자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웃음> 굉장히 난해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응.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은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 네, 감사합니다.